코너는 스키즈가 푸는 스키즈 키즈입니다 와, 네. 저희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 가장 많이 틀린 사람은 벌칙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Let's go. 네! 네. 감사 자꾸 다 안된다는 건데 첫 문제는 바람의 총재생 시간은? <웃음> <웃음> 재생 시간 아니 눈 되지 않을까? <웃음> 어? 내가 어? 하는 거미로 밖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g let's go 가자 어우 <웃음> 어렵다 근데 처음부터. 자, 하나 둘셋 하면 그래,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화 5. 2 8초나 간다고. 3분 28초. 멤버들이 골라 주세요. 누구를 틀을 틀게 릴 제일 멋있는 걸로. 장빈이 형! 장빈이 형이요. 나 30초. 나 10초 뭐라 했는데 아, 너무 저 작... 3분 15초. 그렇죠. 무리다 정답 아, 공개해 주세요. 아, 정답은 보 아, 3분 15초. 어, 어. 나맞았어 제일 먼이. 친 제일 먼 친구가 제일 먼 친구가 3분 30초 있어. 어, 3분 2 나 제일 멀네. 두 번째는 클래 레반트는 아이튠즈 앨범 차트 몇 개국에서 1위를 했을까? 거것도 어, 어. 어. 어. 가까워요. 겸손하게 생각하자, 잘 아. 겸손하게. 아야. 겸손하게 한 60개국 정도 꾸물 <웃음> 크게 가져했어 음, 어. 자, 아 가까우 가깝게만 하면 되잖아. 그지? 제일 멀지만 안 돼. 하나, 둘, 셋. A인이 52개국, <웃음> <적을까>? 52개국 <웃음> 꿈은 항상 크게 <웃음> 가져라 했어. 17개국. 오 17개국. 개 야야. 야야. 나13나 나보다 나보다 와, 17, 가까운 사람 씨가 플러스고. 그러죠 거든가 마이너스로 오. 아, 아, 아, 제이나 우리가 오 나중에 5 2개국을 가자.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이번에는 약간 아, 주관식 같은 느낌인데. 주관식 가장, 주관식? 가장 다른 답을 적은 사람이 튀는 거예요? 네? 네. 가장 엉뚱한 답. 네. 에서 가장 잠이 많은 멤버는 아 이거 아. 아, 어렵다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 어려운데 잠이 많은 아 오케이 나가봤으면 오케이 나가봤음 무조건 이 친구인데 이 친구 그림까지 그렸어 자 준비됐으면 아네뭔 그림이 같이 당황해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디로 가서 뒤야 근데 <웃음> 어? 용복이 점검 오 필릭스 바이 틀렸네 아 미안해 바이 바이 좋아 좋아 <목소리를> 좋아. 맨날 자요. 어, 어디서든, 어디서든 잘 자요. 잘 자서? 네. 어디서든. 문 뒤에서도 자고. 정말 자스지에서 가장 잘 먹는 멤버 아. 이건 뭐. 뭐 요즘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요즘요헷갈릴텐데 여러분. 오! 아, 요즘 헷갈리는데. 굳이 답을 필요 그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어 됐다. 난 그냥 여 줄래. 자 하나 둘셋볼까뭘여볼까어나방 창이라고 썼어 당어잘다틀렸다틀렸다틀렸다틀렸다틀렸다잘렸다 아, 잘랐다 틀렸다, 잘랐다 틀렸다. 잘랐다 아, 잘랐다 음, 잘랐다 잘랐다 잘었다잘오다이랐다무랐이유를몇분이 아, 예. 예. 네. 네. 말씀해 주신다면랐다잘다잘먹다 잘랐다 잘랐다 잘랐다 잘요 맞아요. 그냥 기분 좋으면 한랐다 잘랐다 다다먹랐다잘 모든 잘랐다 먹고 먹는 거다 잘랐다 잘 자, 다음 문제 가보 t s go. l 키즈에서 u s a 을 제일 잘하는 멤버는? 눈 s a 눈싸움? 눈싸움? s a Lusa, l u 진짜 잘하는 a 아,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usa, l u 나 a Lusa, 어, 아, 예!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가 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하나, 둘, 셋! <웃음>